<목소리>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밥스입니다 오늘은 어딜까요? 연어, 황개, 새우, 문어, 소라 모두 담은 회사입니다 네. <목소리> 서천 춘장대에서의 차박과 해루지를 다녀오던 길에 필요 이상의 아니 필요 이하로 섭취한 해산물을 조지러 서산에 들렀습니다 메뉴는 간장에 절인 해산물이고요 간장게장, 간장연어, 간장문어, 간장소라, 간장새우로 이름값하는 대한민국 밥도둑이 모두 모인 아주 위험한 음식이었습니다 황게는 어디서 까불었는지 보기좋게 아니 딱 먹기좋게 제대로 문어, 발려서 야, 나왔어요 새우, 뭐, 서산에서 침좀 뱉는다는 막강 꽃게장집 보다 세다길래 한번 들려봤습니다. 한 접시 안에 양파, 와 고추, 고추냉이까지 분야별 탄탄한 조직력까지 갖춘 모양새! 밥은 날로 먹는 노른자 계란밥! 아, 이 간장을 살짝 해서 꼭, 꼭 비벼주세요. <웃음> 노른자 날로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점피디에 의한 면! 밥이 식기 전에 빛의 속도로 비비면 살짝 반숙처럼 익어서 부드럽고 고소하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의 리뷰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도둑놈처럼 한번 붙여볼까요? <웃음> 짜다는 말도 있다고. 아 이거 초곱 느낌이다. 그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먹어볼다고 알아서 먹으래. 그런다. 제일, 돼장 먹어봐. 제일, 돼 <웃음> 먹어봐. <완전> <웃음> 음? <웃음> 와, 이거 뭐야? 와와 이거 네겠네 아, <수천났네? 웃음> <또좀 맛나겠네>. <웃음> 음! <웃음> 마지막에 누가 는거 아니었어? 아니야. 응. 알아서 먹으라고. 근데 먼저 먹으면 밥도둑 맞는다. 와, 살을 다 발라줘. 너무 편한데? 한 개. 비어. 아, 저기. 한 개, 한 개. 이게 뷔페집이나 이런 데서 좀 저렴하니까 많이 쓰는 게야. 대운사랑 음. 계정 기미지 이거랑 고추 하나. 응. 와사 약간.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먹가 한번 음, 리 대략 85% 비리지 않고 짜지 않고 맛있었다는 평입니다. 맛없다는 평도 30명 중에 5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양이 생각보다 적다는 내용도 꽤 있습니다. 밥수리는 <웃음> 밥 밥양이 적은 걸로. 밥술족의 평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먹기 좋게 잘라놓은 게 아니라, 깨끗하게 발려진 개만 봐도 알수 있었습니다. 살이 튼실하고 깨끗해서 밥한 공기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아이한공기진다 내가 알아? 아 너무 맛있다. 야 오늘도 밥을 도난당한 밥수리에 쓸쓸한 숟가락질만 남습니다. 어 저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까? 어 저러다 배 아프면 어떡해? 안 되겠다. 너 대신 내가 아플게. 야깜 내려놔. <웃음> 다 하나 더 시켜. <웃음> 언니들 다 하나 더 시켜. 그냥 밥 주세요. 주는 거 여기에서 주는 게장은 면밥에 먹어야 제대로 맛을 안다는개똥 철학이 있기 때문에 두번째는 흰쌀밥을 주문했습니다. 보신품이가 간장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깊이감이 다릅니다 솔직히 게장맛집 탑5 안에 꼽히는 솜씨랄까요? 간장소스의 음, 온전한 음, 맛을 음, 그대로,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음. 진심으로 고급스러운 한끼 식사였습니다. 서산하면 굴젓보다 먼저 생각날 것 같네요. 잘 먹어서요.